네, 제 신장 진단비는 과거에 가입했으면 열의 아홉은 안 좋은 특약입니다 어. 일단은 내가 병원에 실려갈 것을 걱정한다 음. 난 그게 제 걱정이다 라시면 뇌졸중 진단비만 하셔도 잘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음. 사실 음. 심장 진단비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 달라요 음. 음. 이제 보상하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예를 과연 이 심장질환 진단비 음. 준비해야 되나요? 암비중에 크면 보험료 차이가 더 커집니다 새로 가입보다는 보안의 형태로 보험을 음. 알아보시는 게 정답이라고 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5년 전암 진단금이 지금 절반이었어요 음... 앞서 안보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 이대진단금이라고 불러야죠암을 네. 어, 제외한 이대진단금 뇌와 심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대진단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일단 재밌는 게 암진단금은 과거에 가입했으면 거의 열의 아홉은 좋은 상품이에요 아. 암진단금은 음. 근데 대신장 진단비는 과거에 가입했으면 열의 아홉은 안 좋은 특약입니다. 어. 잘못 가입했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로서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2대 진단비 같은 경우는 뇌랑 심장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진단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암 진단비와 동급이죠. 네, 3대 진단비로 분류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특약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뇌출혈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가지고 계신 사업시대 분들이라면 한번쯤은이 2대 진단비에 대해서 점검 받아보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뇌와 과 관련된 이야기 먼죠뇌 진단금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해 주시다면 어 일단 뇌 진단비 같은 경우는 크게 뇌출혈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그리고 가장 넓은 보장 범위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분류가 되죠. 음. 그래서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일단 I60부터 I62까지 어, 뇌출혈을 보상하고요. 음. 뇌졸중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제 뇌출혈 진단비를 포함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I63, I65, 66뭐 뇌경색증이나 뇌전 대뇌동맥의 표세 및 협착까지도 보상을 합니다. 이제 가장 넓은 보장범위 뇌혈관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뇌졸중 진단비를 포함하고 이제 추가로 I64 그리고 I67, 68, 69 기타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장애 뭐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이렇게까지도 보상하는 아주 가장 넓은 보장범위입니다, 현존하는. 음. 어, 뇌졸중 진단비가 결코 나쁜 특약은 아니긴 해요. 음. 예, 뇌출혈 진단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지만, 실제로 뇌 관련 질환에서 뇌출혈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9에서 10% 내외 정도고, 음. 뇌졸중 진단비가 한 70%가량 음.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한 20% 정도가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동맥류라든지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건데, 음. 일단은 내가 병원에 실려갈 것을 걱정한다 음. 난 그게 제 걱정이다 라시면 뇌졸중 진단비만 하셔도 잘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음. 사실 근데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진짜 심각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뇌에 관련 보장이 필요하다 그럼 뇌졸중 진단비를 주력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음. 나는 그게 아니라 뇌에 관련 질환을 가장 높은 확률로 보험금을 타고 싶다라고 음. 하시면 이제 뇌혈관 질환 위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전반적인 음. 모든 뇌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뇌혈관 질환 등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네, 외 쪽은 이거 뭐뭐 이상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신장 쪽이 되게 많이 화져가지고 있죠. 네. 네, 이 뇌와 관련된 부분들도 과거 데이터에서는 뭐 16% 17%까지도 네,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통계 자료들을 보면 점점 점점 점이 뇌출혈에 대한 비중들이 줄어든다. 보통 네. 이제 30대 분들까지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40대 분들은 대부분 복층 설계가 조금 유리한 편이고, 음. 50대 분들은 이제 뇌졸중 진단비로 합의를 보셔야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음,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다보니 네,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50대 음, 분들은. 음, 음, 음. 자, 대표적인 지금 논쟁 올 하반기를 뜨거운 각자로 떠오를, 어, 담보가 심장 관련된 진단비,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심장 관련된 진단비에 대한 구성들을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신다면 어, 일단 심장 관련 진단비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 이제 심장질환 특정 진단비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표현 방식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면 심혈관 진단비 어디면 심혈관 특정 진단비 심장 진단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넓은 보장 범위의 심장 진단비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같은 경우는 제 I-21부터 I-23까지 질병코드를 보상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을 포함하는 이제 추가적으로 I-20, 24, 25뭐 협심증까지 보상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만 있어도 어, 괜찮았죠. 음. 그 이상의 진단비가 없었기 때문에 음. 심장진단비라고 할게요. 앞으로 네. 심장진단비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 달라요. 음. 음, 이제 보상하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 KB 같은 경우는 가장 넓은 범위를 자랑하는데, 음. 중요한, 이제, I49 기타 부정맥 음. 부분이 음. 빠졌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 나왔죠. 맨 네. 처음에 음. 나왔지만, 다양한 심장마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어요. 음. 근데, 하지만, 음. 그 비중이 크진 않다고 판단을 했는지, 음. 중요한, 심부전 기타 부정맥, 빈맥 보장을 하도록, 음. 출시가 됐어요. 이두 보면서만 보더라도 차이가 크잖아요. 송국화제도 음. 있고, 음. 그다음에 오늘 출시된, 음. DB손일 보험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화까지 총 다섯 곳까지 보험사에서 음. 판매 중에 있어요 근데 네, 음. 다 다르다 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K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I49가 빠졌다, 49가 빠졌다. 네, 기타 부종맥이라고 하죠 음. 네, 기타 부종맥 부분도 I49.0부터 음. I49.5까지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음. 뭐 심실세동도 있고 음. 사실 심실세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음. 의사까지는 아니니까 음. 그 질환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모르지만 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를 제외하고 심장 질환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이 심실 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 40구가 빠진 점이 좀 아쉽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아이 40구를 보상한다. 디사 같은 경우는 이제 K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음. 어, 다른 두 가지 보험사는 원 투로 나눴는데 디비는 원투 쓰리로 나눴다. 음. 음. 어, 이런 게 가장 뭐 비교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이 심장질환 진단비 준비해야 되나요? 여력만 된다면 정말 괜찮은 특약이다 뭐 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I-49 관련 이 심실 세종을 제외하면 살아가면서 이 부정맥을 진단 받기도 음.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정맥이 꾸준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잠깐 생겼다가 음. 괜찮아지고 시점에 생겼다가 괜찮아지고 이게 반복이다 보니까 내가 병원에 갔을 때는 멀쩡할 수가 있어요 음. 이게 진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난 부정맥 무조건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발파시기보다는 내가 확률을 늘린다 음. 그 생각으로 내가 납득을 하셨다면 정말 괜찮은 특약이다 앞으로 분명히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가져갈 것이고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붙을 텐데 음. 그때 오를지 줄어들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음. 어, 보험료가 안정화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음.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금액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다 심장진단비 준비할 돈으로 허혈성을더 준비하는 게 낫다 당연히 다섯 배네배 이렇게 차이나시는 연령대라면 저도 심장진단비는 추천 잘안 드리고요 제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건한두배 정도 허혈성 심장진단비가 5천원 심장진단비가 만원 정도다 라면 은 저는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허혈성 심장진단비 같은 경우는 천만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 천만원 받고 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심장진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1, 2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음. 한번 받고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천만원 천만원 아. 같은 천만원이지만 어. 협심증으로 먼저 진단받고 나중에 급성 심근경색증이 진단되면 또 천만원 또 나옵니다 음. 약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손해 보는 건 아니다. 충분히 가성비가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의 보험료 차이는 저도 권장드리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으면 도움이 되는 담보들이다. 너무 마케팅적으로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신당. 이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대 진단금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비가 암만큼 많이 들어가요 사실 10명이 뇌 관련 질환이 발명했다고 치면 멀쩡한 생존자는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한두 명은 사망을 이루고 나머지 일곱 명 정도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처해진다고 하고 진단비가 가지는 이 수술비가 가지는 이 중요성이 정말 암만큼 중요하다 음. 앞으로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질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대 진단금을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대 음, 진단금을 가성비 있게 준비하려면 가장 넓은 보장 범위만 가져갈 생각을 접으시면 됩니다 음. 예를 들어 뇌 관련 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뇌졸중 진단비를 복층 설계했을 때 보험료가 한 20% 가량은 절감할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만약 여기다가 고도 후유장애 뇌 관련 질환은 70에서 80% 가까이 후유증을 안고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남은 여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이 질병 고도 후유증에 가지는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음.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복층과 필요에 따라서 고도유장까지 음.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정말 가성비 있게 생각보다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음. 이 심장 질환은 내가 심장이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바로 가시는 분들이 정말 적어요 맞아요.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병원 가시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음. 허혈성 심장 진단비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급성신근계색증도 복층 설계를 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고 아직까지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 내 연령대비 가져갈 수 수 있는 한도 최대로 가져가셔도 부담은 안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급성년색증의 진단비를 굉장히 안좋다. 무조건 이거는 없애야되는거다.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약간 반대요. 음. 사실 심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민하게 못 느껴져요. 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되면 진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지거나 예. 심각한 상황이 돼야지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급성신경색증도 같이 충분히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음. 그리고 이대질환을 조금 더 이제 가성비 있게 준비하시려면 수술비는 음. 어, 꼭 가져가시는 게 좋죠. 이 수술비는 근데 논쟁이 되게 많은데. 논쟁이 되게 많잖아요. 음, 일단 수술비 관련해가지고 넣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견이라면 음. 아마 수술을 다 하지 않는다라는 음. 이유일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을 다 하지 않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골든타임에 도착하게 되면 수술을 안하고 혈전용의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무조건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요 음. 어, 하지만 이 심장관련 보장은 내가 심각해진 상황에 보통 병원에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음. 왜냐하면 도착하면 수술하거든요 거의 음. 예,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는 젊은 연령대는 좀 싼데 예, 40대 50대 넘어가게 되면 진단비만큼 비싸요. 음. 수술비를 과도하게 가져가시는 거는 비추천드리지만 천만원 정도씩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충분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 영상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비가 평생의 보장을 보장하지 음. 못할 수 있다. 그러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술담보의 눈을 돌려야 된다.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2대 진단금 수술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담보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음. 없으시다면 준비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2대 진단금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달에 추천해 주실 만한 회사가 있을까요? 음, 일단 이대 진단금 같은 경우는 뇌출혈 혹은 뇌졸중 급성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완하는 형태가 많은데 보통 4, 50대 분들이 많거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대 진단금의 보험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도일 거고요 세 번째는 연계 조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상해사망 연계가 많으면 보험료가 너무 지출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 연계 조건이 적은 보험사와 진단금 보험료가 저렴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KB쪽으로 이대진단금을 제가 보완을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KB에 심장진단비도 있다 보니까 음. 어 그쪽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폭이 넓고 한도를 좀 높여서 가져가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통곡화제 정도로 가져가시면 이제 연계가 높진 않아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 연계를 보시고 납득이 되시면 한국화제로 보완을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DB가 여성분들 음. 비정상적으로 이대 진납금이 높았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오늘부로 다 정상화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상화 돼서 15에서 20% 정도 내려왔습니다. 저렴해져서 다른 곳과 견줄 정도로 음... 비슷해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술비 위주가 아니라 2대 진단금 보완이 위주라면 DB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소비자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가격적인 비교를 좀해 주신다면. 일단 무해지 10% 향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벌써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음... 이제 50%만 남은 지금 현재 상황 음. 이제 10%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는 보험사는 없었습니다 음. 어, 10만원 기준으로 보통 3,000원에서 4,000원 음.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3,000원씩 아, 계산했을 때 240회를 곱하면 7 0만원이란 돈인데 음. 문제가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50%도 충분히 좋은 조건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30대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음. 했을 때 음. 추천해 줄수 있는 플랜이 좀 있을까? 어, 일단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컨설팅을 음. 기준을 삼았고요. 기존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완하는 형태로 보험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음.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 일단 35세 남자 기준 어, 제가 저번에는 그냥 금액 얼마 정도 듭니다 라고 응.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 이 금액이면 이런 보장이 가능합니다 응. 약간 이게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35세 남자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로 10만 5천원 정도면 흥국 KB 조합으로 암 3천 그다음에 유산 1천만원 내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원 상해 수술비 50만원 그다음에 응. 중 수술비가 탑재되고요. 112대 약간 감액으로 탑재가 가능하고 표적항암 5천만원까지 음... 어, 거의 상대 진단비와 수술비 네, 후유장애는 일단 안 넣었어요. 음... 네, 일단 두 가지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같은 기준이라면 40대로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죠? 45세 기준 13만 5천원 약 아, 3만원 3만 원 정도 음, 3만원 정도가 올라요. 네, 10살 차이면 30% 정도가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7만원 정도 아, 네. 또한 3만 원 정도? 4만, 4만 원 정도, 정도 오르는데 어. 이때는 왜냐면 안비중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안비중이 크면 보험료 차이가 더 커집니다. 새로 가입보다는 보안의 어. 형태로 보험을 음. 알아보시는 게 정답이라고 그래서 생각하셨나요?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보험은 한살도 어렸을 때 어, 내가 이보험 제대로 가입돼 있나? 내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 라고 마음을 느끼셨을 때 보험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진단금 금액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쵸. 말씀하신 표현대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좀 불리한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한테 상담받으셨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완벽하게 보장받을수 있는 우주 최강 상품을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어, 보험을 관리 받으시면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부분들은 뭔지 그리고 뭘 추가해야 되는지 뭘 줄여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관리 받으시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소비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고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대 후반에 가입하고 싶다 위험률 급증하는 때 보험료 오르는 거 내가 감당하겠다 네. 지금 30대와 지금 40대의 보험료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음. 현 시점 기준 30대 보험료와 맞아요. 현 시점 기준 40대 보험료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15년 전암 진단금이 지금 절반이었어요 음. 같은 나이대에 같은 천만 원 기준으로 만원이면 지금 2만원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40대 보험료가 10년 뒤 가서는 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훨씬 음, 손련이더 누적이 되기 때문에 좀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생각이 들었을 때 음. 필요한 권장량만큼은 음. 최소한 준비해 두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 재정검 시기를 놓쳐서 음.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음. 어, 걱정하지 않으시고 어,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유용 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